그랜저가 1.0 터보로 나왔는데 근데 쓸만해 오 효과가 있어요 우와 진짜네 이러니, 이러니 팔리지 팔이 메하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는 트리오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작년에 너무 귀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금 보시다시피 4 0 7 0 t i 고 그리고 아는 분이 저보고 벤치마크를 좀 해보라고 빌려 주셨어요 이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면에는 뭐 이렇게 트리오 모양의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MSI 목표죠 이거를 택대비로 바꾸자는 얘기가 있어요 3년 품질 보증 하지만 채굴 돌리고 녹슨 건안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만 품질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뜯어도 돼요 뜯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뒷면에는 트라이프로저 3 코어파이프 아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봤는데 MSI 애프터버너가 러시아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개발자한테 개발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자금이 전부 다 막혀가지고 이게 업데이트가 더 이상 하기 힘들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호환성도 좋고 사용도 편하고 OSD 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잘돼 있었는데 40 시리즈까지 는 되겠죠? 근데 이 다음부터 안 된다고 라 하면 좀 약간 안타까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MSI 시리즈는 이렇게 박스가 두껍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꺼내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예 박스만 해자예요 박스만 짜잔 이렇게 MSI 4070 트리오 트라이프로저 12기가 모델이고요 여기 뭐 구성품은 뭐 이렇게 그래픽 카드 지지대 그리고 여기는 16핀 컨버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msi 4070ti 트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3070 트리오예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뜯기 전까지는 3070이랑 4070ti 랑 모양이 같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나란히 되고 보니까 4070ti가 쿨러가 더 커요 훨씬 큽니다 펜이 커졌어요 재보자 자 펜. 펜을 재봅시다 100mm 같은데? 100mm 같은데요? 일단 무조건 커졌어요 트리오는 93mm, 92mm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0mm로 커진 거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도 살짝 변한 거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은 참 비슷하죠 2.5 슬롯이고 얘는 지금 3 슬롯이에요 굉장히 커진게 느껴지시죠? 그래픽카드 사양을 좀 잠깐 보자면은 아, PCI-Express Gen4를 둘다 사용하고 그리고 메모리도 3070ti는 8GB GDDR6X를 썼고 그 다음에 4070ti는 12GB GDDR6X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망하셨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대역폭이죠 192비트예요 4070ti가 192비트고 그 다음에 3070ti는 256비트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뭐 부스트클럭이 매우 많이 올라갔죠 3070ti는 부스트해봐야 1830까지 올라갔었는데 4070ti는 2745까지 올라갔죠 근데 비트가 너프에요 근데 대신에 깡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성능을 끌어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메모리 대역폭 때문에 손해보는 걸 메모리 오버하면 유의미하게 해소 된다고 하는데 좀 이따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리고 사용전력도 약간 줄었죠 원래 3070ti는 권장 파워 서플레이가 750W 였고 그 다음에 4070ti는 700W에요 사용전력 자체도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0W를 넘느냐 안 넘느냐 여기서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어떤 스펙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과연 4070ti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한번 깡성능만 한번 보겠습니다 깡성능 지금 보시는 화면은 4070ti 트리오 제품이고 뭐 오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탈패드 교체 라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순정 상태에요 진입해서 돌려 보겠습니다 크 프레임은 진짜 일단 gpu 코어클럭이 2835 2820 계속 저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실로드 25.2도예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트싱크도 매우 크고 슈라우드도 크고 그 다음에 펜 크기도 커졌고 공정도 더 미세화가 됐고 그 다음에 GDDR6X의 수요도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온도가 참 착해요 온도가 네 오픈 케이스 상태입니다 성능 자체 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얘는 OC 모델도 아니에요 그냥 뭐 게이밍 X 트리오 12기가거든요 144Hz짜리 4K가 방어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모니터를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4K 하고도 140프레임 정도가 방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고주파는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고주파는 귀 대고 잠깐 들, 들어볼게요 잠깐만 잠깐만요 지잉 하는 소리가 아주 낮게 들리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문제가 될 정도로 크진 않아요 지잉 하는 소리가 약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팬소음이라든가 이런데 섞여가지고 잘 들리진 않아요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력소모도 표기되어 있기로는 285 라고 써있지만 260 270 정도로 왔다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마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285까지 전력을 좀더 주면은 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가격만 약간 더 저렴하게 나왔어도 진짜 베스트셀러가 됐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돌려보고 이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사실 지금까지는 이거는 그냥 겉절이죠 겉절이 우리는 일단 뜯고 보니까요 그쵸? 일단 백플레이트를 뜯었어요 얼마 돌리지 않았는데도 지금 여기 반질반질하죠?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MSI 특징이 뭐냐면 은 이렇게 써멀패드가 굉장히 두꺼운 게 들어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두꺼거 중에서도 유분이 많은 거를 골라가지고 소원을 대면은 약간의 뭔가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심지어 얼마 돌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미리지? 3.5 미리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쟀는데 3.2 미리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3.5 미리 를 약간 압착시킨 거 같아요 요건 좀 마음에 들어요 이건백플레이트에 GPU 가이드 얘는 마음에 듭니다 봉인실 이거 보고 리텐션 가이드라고 하나요? 고맙습니다. 이인성님. 오늘 처음 알았네요. 리텐션 가이드. 계속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어줘야 돼요. 자, 이제 열어볼게요. 이거 안, 안 풀어도 되는구나. 낚겠네요 구조는 어, 전작들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뭐 쿨링 솔루션 면에서는 나무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세대 초코일이 코 발열이 좀 심한지 모습에서 아예 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네요 여기 약간 이렇게 히트싱크 끝에 알루미늄 조각을 하나로 얹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이 알루미늄이 잘 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지지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겠죠 전화부 쿨링이 뭐 근데 뭐 나쁜 나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까지도 아예 안돼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뭐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보드가 그리고 또 보드가 작진 않아요 보드가 이노3D 것보다는 그래도 꽤큰 편이고 그거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콘덴서가 이런 데 붙어있었잖아요 이런데 이제 히트싱크를 좀 볼게요 히트싱크 100만? 그니까 러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120이라고? 이게? 이게 어떻게 120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부 마감이죠 그러니까 트리오의 특징이 뭐냐면은 GPU를 바로 맞닿아 있는 접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알루미늄 조각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 이쪽에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깎아 버렸어요 0.5mm 정도를 안쪽으로 깎아서 넣었어요 어 여기 히트싱크하고 메모리의 공간을 살짝 줄여 준 거예요 이서멀 패드가 자체가 두꺼워져 버리면 열 전도율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보완을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메모리가 자 보세요 이, 이, 이, 이, 이, 이그총 6개 가 들어갔죠 이게 8개가 들어가서 메모리 비트 수가 올라간 게 4080이잖아요 그래서 4080이랑 어쨌든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4080이 4070이고 얘가 4060TI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라도 더 뜯어볼수록 그 느낌을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쿨링 솔루션이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일단 크니까 크면 무조건 좋거든요 또 전면 서머 패드는 겟 리드 같은 느낌의 그런 서머 패드를 쓴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3070 트리오를 뜯어서 보여 드릴게요 제가 왜 전세대 3070이 진짜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거의 뭐 똑같은 게 들어가죠 참왜 이렇게 기름이 많은 거 쓸까 이, 이해가 잘안 가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다 뜯었어요 열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가 막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070 히트싱크입니다 이게 서멀패드가 이렇게 올라가요 트리오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 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깎아낸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곡선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근데 제 제품마다 제다 틀리거든요 어디까지 이게 깎였는지가 다 틀려 가지고 이게 어떤 거는 여기까지 들어온 데도 있고 어떤 거는 여기 뒤쪽으로 나간 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3080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알루미늄 메모리 전용 방열판은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더 올려놨어요 이쪽 부분에 메모리 방열판 밑에가 붕떠 있어요 3080 트리오가 발열을 잡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거든요 3080 이상 트리오를 구입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심지어 여기가 단차가 있어요 3070 그래픽카드 중에 유일하게 이 히트싱크에 단차가 있는 게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더 두꺼운 서머패드를 써줘야 되고 여기는 좀더 얇은 서머패드를 써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개선이 돼서 나온 것 같아요 자 레이아웃은 사실 뭐 비슷한데 급은 3070이나 4070ti나 우리가 생각하는 급은 좀 다르지만 제조사나 엔비디아에서 판매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급이잖아요 그래서 동급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고 얘는 일단 요, 이대로 덮을게요 그래도 이제 이번에 트리오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을 좀 해서 나온 게 그래도 칭찬을 좀 해주고 싶네요 하스팟이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써멀그리스를 제도포를 하면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번 제도포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아마 새거 뜯어가지고 써멀그리스 제도포한 그래픽카드는 아마 거의 없을 거니까 얘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MX6를 발라볼게요 다시 한번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 오픈되어 있어서 안 좋을 건 없죠 왜냐면은 이 부분에도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쿨링 효과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기는 일단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0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파셔도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지금보다 좀더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같요 많이 올라간다 라고 치더라도 더 많이 올라갈 것같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그래픽 카드 팔고 사는 것들은 아마 빠르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다들 좋다 좋다 하잖아요 그니까 러아 이게 뭐 진짜 뭐랄까 그랜저가 나왔는데 좀더 좋은 엔진을 장착하고 나오는데 깡통이야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 마일드님이 정확한 표현을 하셨네요 그랜저가 1.0 터보로 나왔는데 근데 쓸만해 <웃음> <웃음> 그러게요 진짜 써멀 그리스가 그냥 뭐 MS6나 순정이나 큰 차이는 없다 약뭐 1도? 0.5도 이정도차이 있는 거 같은데 자요 상태에서 오버를 한번 해볼게요 오버 지금 프레임이 130에서 140 왔다 갔다 하죠 움직이고 막 고개 돌리고 할 때는 좀 떨어지고 요 상태에서 오버를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를 1000클럭만 오버를 해볼게요 그럼 11,500이 되거든요 11,500 오! 효과가 있어요 우와! 진짜네 프레임이 앞에 뭔가 폭탄 터지거나 이런거 아니면은 140에서 150까지 왔다갔다 하는데요? 아까보다 확실하게 는게 느껴지죠? 아까는 150까지 잘 안갔었잖아요? 그러면 좀더 올려볼까요? 1400 그럼 11900이에요 지금 음.. 좀더 올라간 것 같은데? 좀 더? 최대 프레임이 더 올라가는데? 메모리 오버 해가지고 온도가 약간 상승하기도 하거든요? 66도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다운, 그냥 그대로 다시 순정으로 바꿔볼게요. 순정으로 바꾸니까 다시 140대로 떨어졌죠? 아 성능 안이 거의 없다고요 언더볼팅 해볼게요 언더볼팅 875에 2610 한번 해볼게요 875에 2610자 테스트를 해봅시다 180바트 안에서 즐기는 140프레임 배틀그라운드네요 하스팟도 거의 한 10도 정도 하스팟이약까 82도였어요 프레임도 별로 안주네 안 주네, 프레임도 체감상 5 정도 이야 이거는 진짜 혁신이 혁명이네 혁명 10프레임 정도 까지는 거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1,500 한번 뭐 메모리 오버 해볼게요 메모리클럭이 지금 12000이에요 12000메가를 주고 프레임 진짜 잘 나온다 이건 트리오가 좋은건지 아니면은 이 방법이 좋은건지 야 진짜 쩐다 이거 진짜 그래도 200와트 언더로 이정도 성능을 낼수 있다는건 라 이건 정말 혁신이에 혁신 펜도 RPM도 300rpm 떨어졌거든요 이거 진짜 개쩌는데 이거 이러니 팔리지 아니 1.0L 터보를 만들었는데 제네시스 3.0만큼 나가니까 그니까 러 팔리지 이 정도니까 진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미쳤다 진짜 일단 뭐 여기까지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 4070Ti의 이 성능은 진짜 이게 심지어 4K의 울트라 옵션이란 말이에요 야 진짜 엄청나다 진짜 4 0 7 0트리오가한120 얼마였나?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매바